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덮개를 벗기다가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7 가단 1 0 3 6 9 3 1 0 8 1 6 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여부 석재 주문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온 망인에게 석재 하차 위치를 안내하고 망인에게 그 위치를 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약 20분도 지나지 않은 점 망인이 발견될 당시 석재가 2.3m까지 쌓여있던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적재함의 덮개가 절반쯤 벗겨져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망인이 경추골절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점 망인은 앞서 본 장애진단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3자에 의해 가해 행위가 의심될 만한 흔적이나 그러한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을 검시한 검시조사관은 타살이 의심되는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경추골절, 외상성 뇌지주막과 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된다고 변사자 조사 결과에서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도 망인이 주문받은 석재를 내리기 위해 2.3m 높이의 적재함에서 덮개를 벗기던 중 떨어져 경추골절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한점그 밖에 발견 당시 망인의 위치와 상태 상해정도 및 부위, 이 사건 차량의 위치와 상태, 망인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석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벗기며 석재를 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하여 경추골절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지주막과 출혈로 인한 내부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은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것이 본래의 용도이고 적재함은 그와 같은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구조상 고정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점이 사건 차량은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다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 적재함에서 석재를 내리거나 그 과정에서 석재를 덮고 있는 덮개를 제거하는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부관하다고 할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망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을 보임으로 비록 추락의 지접적인 계기가 망인의 장애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동차 상해의